친구들 안녕 채파스야 상황극 이야기 방식을 바꿨어 새로운 방식을 적응도 해야 하니까 간단한 이야기로 준비했어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상황극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 옷은 뭐냐고? 오늘은 간단하게 로블록스에서 피자 주문하는 이야기야 재미있게 봐줘 오늘은 피자 배달원으로 일하는 첫날이야 돈을 벌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뻐 나의 첫 배달이다! 잘하자! 이 집이네! 오늘 날씨도 많이 덥네! 빨리 배달 끝내고 집에 가야겠다! 누구지? 엄마, 아빠도 올 시간 아닌데? 누구세요? 주문한 피자 배달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나모롤 좋아하시나봐요? 옷이 전부 시나모롤이네요 제가 시나모롤을 좋아해서요 지금 바로 먹어도 될까요? 너무 배고픈데 당연히 드셔도 되죠 잘 먹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맛있게 드셨다니 감사해요 그럼 여기 사인하고 피자컵 주시면 됩니다 어? 무슨 말이에요? 공짜 아니었나요? 프리랄머맨. 아니에요. 아니요 주문하신 피자인데요 뭐야 이거 피자를 주문한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피자 배달을 잘못했어 하지만 손님은 피자를 다 드셨기 때문에 피자값은 주셔야 할것 같아요 저는 돈이 없고 부모님도 지금 집에 없는데요 문 열어주세요 이대로 가면 잘린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배달 오토바이를 먼저 챙겨야 할것 같은데. 노쳐 가면 나 사장님한테 죽는다. 마리아 돌려줘.